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이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네32865 9 4 5 2 7 6 0345 주먹 한번 지었다섯 떼해보요지었다떼 대. 여기로 수면 약 들어가니까 이거 바늘은 내시경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끌게요. 뭐, 오대암 유전자 검사도 혈액 검사도 나갈 거예요. 안녕 오세요. 앞으로 좀. 아, 깼는데 수, 내시경 중간에 깬줄 알고. 아, 네. 그쵸. 약 다들 포... 끝났는데. 약더 날라, 더달라고 그랬어요. 위장막에서는 큰 이상은 없었고. 떼어낸농장은는조직검사 아, 네. 나갔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네. 입에서부터 한 22cm. <웃음> 굉장히 위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때문에 피가좀 났어요. 여기는 네. 음식물이 삼키면 아, 넘어가는 아,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6시간 동안은 <웃음> 거의 금식하시거나 너무 목마르시면 어... 생수만 약간. 8시 사0분 이후에 오늘 저녁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차거나 기름진 음식 점막 보호할 수 있게 약은 일주일분 처방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모르고 거들 왔는데 a t f i to the n i g o t e i r o e s i n t t h e n o 도못 마시고 하루종일 썼더니 진짜 너무 배고파서 아까 약국에서 텐텐 이거 샀는데 지하철에서 세개를 3개? 연달아 먹었어요. 단거 먹으니까 좀낫더라고요 힘이 없어. 오랜만에 연 참이나 다행히 아, 여자친구는 싹싹하게 저희 아버지의 인사를 받았지만, 저 며느리로 묵으세요라고 한게 아니라 혹시 며느리, 내 며느리를 불러도 되지? 그러니까 여자친구. 응. 네. 미미? 나, 아이고. 뭐야? 또도방 또 갔어. 뭐야 이거? 네. 웨스. 웨스야? 전 너요. <목소리> 장조림이랑 오징어 충무침에 진짜 술술 들어가는 맛. 슈퍼 육화를 본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거 체커보드 맥뜨려고요 이제 합을 이제 맞춰 가야 돼서 다 하자는 생각으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완성됐어요. 앞면이랑 옆면이랑 뒷면까지 완성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이의 좋지. 위로서 상대 영어로안 영어로는? 영카메라에어로는영게로는게어나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어로는? 영 마치세요? 네 어디로?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하고 씻고 이제 재출근을 합니다 벌써 11시가 다 돼버렸어요 아, 일할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박스가 4개 나왔어요 알바 아이고? 옳지 아이고 예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상자부터 요즘에는 제가 거의 색조 화장품을 안 사서 거의 있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해가지고 뭐지? 페스트로 2개 시켰는데 책개가 왔어요. 이거 뭐, 증정인가? 올리브영에서 할인하길래 사려고 봤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은 3,000원인가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홈에서의 가격이 올리브영보다도 더 싼데 또 거기다가 이제 폰까지 있으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렇게 네가지의 제품을 샀습니다. 얘가 요거트 얌얌해고, 얘가 딩굴딩굴의 컬러입니다. 또좀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이 매트한 불투명한 패키지가 너무 예쁘네요. 두 번째 상자는 제가 진짜 오랫 동안 기다린. 해외 배송이라서 거의 한달 넘게 걸렸어요. 짠. 너무 기대된다. 잘못온거 같은데? 오, 세상에 흰색 시켰는데 아 진짜 한달 기다렸는데 그냥 이거를 쓸까 합니다 귀찮잖아 한 달도 언제 기다려 여기에 이렇게 어댑터를꽂는 포트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꽃다 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꽃다 키는 게꽃다 음, 키는 버튼 같은 게 없어요 다음 상자는 약간 충동구매 해가지고 살짝 후회가 될랑 말락 하는데 바로 이로 가로... 짜잔 아,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어그 코케트털 슬리퍼를 샀습니다 더블 컨셉에서 사전예약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침 신세계 상품권 15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신세계몰에서 주문 주는... 구입을 했습니다. 정가는 17만 8천원입니다. 1 5만원은 저는 상품권을 사용했으니까 제 돈으로는 2만 8천원만 내고 구입을 했습니다. 대망의 제일 큰 박스는 음 짜라란 보이시한 느낌의 호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코가 둥그러면서도 네모난 그런 코를 가지고 있어. 밑에는 살짝 청키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있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고 이건 어예요 여기는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걸을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넘겨줘야 될게 있어서 새벽까지 일해야 될것 같아요 three words, I s p 아 l l that Yanja. I don't g h i p I d o 1 8일일이었는데 거의 열흘 앞당겨진 거예요, 지금. 너무 급작스러운데, 근데? <목소리> 자, 선물받았어요. 배달 선물. 왕콘인 커피랑 레드자메이드 이거는 마약 토스트. 음. 식빵에 마요네즈랑 계란 넣어 가지고 만든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심장 터지는 거 아니야? I just t o p and 터를줄이기 위한 노력. 그거 할까나. Because you b 어디서 자주